저희 크작가서버 그 슈퍼빌런의 길드장인 빡진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5월 28일에도 저도 결혼식이기 때문에 와주세요 저요? 네 날짜 <웃음> 네, <일단> 비워놔요 <웃음> 그래서 저희가 이 빡진용이님 결혼식에 도착했습니다 <웃음> 네. 드디어 에이든도 이번에 저를 결혼식에 데려와줬는데요 왜안 오셨어요? 왜케네님윤아리님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?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사람. 와 아, 내가 아, 네. 진짜 이렇게. 그래서 오늘 저희 결혼식 하시는 분, 박진용이님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줄 수 있어요? 정말 저희 오픈 초창기부터 계속 쭉 함께해주셨던 모험가님이고요. 지금 투닥카 서버에서 슈퍼빌런 길드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니다 슈퍼빌런. 그러면 일단은 우리 모험가님 만나러 가봐야겠죠? 그렇죠. 자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봅시다. 자 아니죠? 응? 자거아 여기 벌써 해요? 영광히 즐기는 거아닐까자 가볼게요. 공승네 <웃음> 날 좋아. 네, 안녕하세요. 슈퍼 빌런 길드에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. 저번에 5월 달 초에 5월 4일 저희 조에유나리미이 그 네. 결혼식에 4월 달이에요 오. 다시? <웃음> 저희 저번에 네. 유나리이님 결혼식에 네. 와, 저를 이렇게 또 와달라고 해서 그때는 또 레이라 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데아네었고아저 그... 너무 <웃음> 손해 주서 정말 감사습니다 <웃음> 그때 영상 나오고 나서 혹시 네. 뭐 어떠셨어요? 아니전 너무 재밌었는데 <웃음> 어. <웃음> 저그 좋아요 표시도 해놓고 항상 그 부분만 <웃음> <웃음> 오늘 결혼식인데 네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이게 난생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에요 아 <웃음> 애들이 잘하시죠? 그렇죠 아, 네. 저는 아직 못 느껴봐서 아 정말 너무 특별할 것 같아요 아까 신부님 너무 예쁘시아 감사합니다 네. <웃음> 그렇다면 신부님께 우리 한마디 어,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 천년, 어, 아이고 백년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<웃음> 그러면은 우리 신부님 어, 어, 어, 인사, 인사 나눠주세아 그래, 인사. 아, 아, 아, 좀 이따가, 아, 좀이 아, 신부님께서 네. 이제 길드장님이신데 네. 이 검은사 모바일 모험을 계속 떠나는 걸 허락을 해주셨나요? 이번에 컴퓨터를 한대더 샀습니다. <웃음> 오, 핸드폰도 음. 하나 더 있고요. 아 부럽다, 부럽다. <웃음> 아, 부럽다. 아, 그러면 어, 길드원 분들한테 혹시 많이 축하로 오실 것 같은데 감사의 인사도 한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. 우리 슈퍼빌런 길드원분들 어, 항상 접이고 이렇게 따라주셔가지고 어, 무려 지금 같이 한지 뭐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,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신데 어, 항상 끝까지 접이고 따라주시면 재미있는 길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아저 정말... 아, 이런 길드 대장 있으면은 그렇죠 든단하고길 들어가고 싶다 그럼 마지막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걸 뭔지 아시죠? 이제 이제는 아, <웃음> <이게 뭔지 알죠? 웃음> 네. 자, 이 정도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과거와 현재. 냥 그냥 그냥 그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? 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저번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담들어 있는 우두머리를 연속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정답 아레일리트. 아 이거 뭐 알려줬어 이거? 역시 아, 이거... 찐. 아, 알겠습니다. 저희 네. 함께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지금 너무 좋으니까. 나 아, 네. 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.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일아님, 헤이든님 너무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우리 카이팅 한번 하고 어, 네. 검사 모바일 파이팅 네, 보자. 자, 검사 모바일 파이팅 님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님 정말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검은사 모바의 가족들이 함께해줄 수 있게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험가님들 앞으로의 여정 그리고 모험 항상 꽃길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우리 모험가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 우리 박진용님 저희가 지난 칼페온년 때 이미 구면이었더라고요. 벌써 세 번째 만나는데 세번 만나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. 에너지가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냥 이런 거 저랑 형제로 해줍시다. 우 형제 들어오시죠. 길드장이면서도 그리고 최초 플레이했던 뭔가분이면서도 어, 저희 게임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는 시것 같은 게 어,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. 그래서 게임을 떠나서 어, 게임 어로써 굉장히 뭔가님을 응원하고 그리고 또 뭔가님께서 또 다른 이제 몸을 또 떠났잖아요.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. 많이 힘들 수한 있지만 우리 게임으로 한번 마음을 달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힘내시고요. 박진용님께서 이제 순진용님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더 많이 최선을 다했습니다. 파이팅, 사랑해요아또뜻밖한 반가운 얼굴을 또람습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리 사람은 한국 사님은한 오늘은 근데 신랑 신부가 아니라 하객으로 와주셨는데 어또 길드장님, 또 길드원들의 그런 결혼식에 참여한 그런 마음 어떠신가요? 아 저는 좀 후련했어요 속에 <웃음> 먼저 갔었으니까 이게 좀 뭔가 여유도 있고 그렇다면 결혼 선배로서 선배로서의 조언 저희 길만님이 신랑이잖아요? 네. 신부님 얘기 잘 들어주시면 아. 평화롭지 않을까 어. 캐리님 네 같이 들어야 될것 같아요 <웃음>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신랑 신부님께 한번 이어, 어, 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길만님 박진용이 잘 살아 행복해야 돼 화이팅! 어, 남자로서 같은 신랑으로서 아, 네. 형이랑 성격이 너무 잘맞아 갖고 언제 맞아도 만나도 너무 재밌어 갖고 결혼하고도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 파이팅. 다음에저또 좋은 소식 있으면은 저희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아, 또 아, 찾아가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아. 마막에저 검은사 모바일 파이팅 맺치고 네, 또1 0러로 하자. 네. 자, 검은사 모바일 파이팅. 파이팅! 파이팅! 또박진중님 네. 결혼식에 저희가 또 이렇게 와, 다녀왔고요. 네. 어떠셨어요, 레라님? 아 어, 저는 저번에 정말 비로 못 가서 아쉬웠지만 이번에 또 같은 모험가님들도 뵐수 있었고 또 모험가님들의 좀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. 저도 어, 다른 모험가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설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우리 모험가님들께서도 저희가 또 초대를 해주시고 싶은 그 자리에 어떻게 신청을 하시냐면요 오늘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우리 오늘 검풍맨 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자 어? 저희가 또 찾아가겠습니다. 모험가님 기다리세요. 검멘맨 검...